하나, 둘, 셋. <웃음> 우리 그냥 저거 그대로 쓰자. 아, 그 <웃음> 아, 그러면 안 되지. 아, 변신하는 걸로 <웃음> 해줘 하나, 둘, 셋. 아, 이 뭐야? 아니, 왜. 아, 이 있어. <웃음> 세. 이렇게 해주요 아, 짜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모기 잡았다, 잡았다. 어, 자sun아. 잘 잡았는데? 저아 모기 잡은 손으로 손또 잡아야 돼. 씻고 안닦음 일부러. 아니, 근데. 아, 왠지 천박에 귀해. 아, 귀엽다. 하나, 둘, <웃음> 셋. 어떻게 <어떡해>? 귀하냐? 하나, 둘, 셋. 맞죠? <Für2> <southwest> <또> <웃음> 아 아니 근데 왜안맞아 하나, 둘, <웃음> 셋 <웃음> 아, <왜안> 귀여워?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아아왜안 뛰어? 하나, 둘, 셋아 오랜만에 초등학 써서 어디를? 옆부분 여기. 그리고 그 옆부분이랑 다리를 잡 다리랑 껍데기 잡고 반대쪽으로 쫙 뜯어야 다 아! 아! 우와. 아 우와. 우와. 우와. 우와. <목소리> 됐다. 뜯었다. 어, 진짜? 아, 대박. 뜯었다. 뜯었다. 기다려봐. 헤어, 대뜯하잖아 자 뚜껑 여기 놓고 뚜껑? 뚜껑 여기 가위로 아 어, 이게 <웃음> 잘못함 <웃음> <와. 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? <웃음> 어, 어. 어 밑에 잘 <웃음> 잘하네 음. 오 징그러워 알 같다 음, 징그러야다다 이 바늘 짤아 다리 움직여! 아 다리 움직여! 다 야! 이거 누가 <너무> 움직인 거야? <웃음> <possibly> 뭐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럼 내가 이걸로 맛있게 끓여주겠어 어네 줄은... <웃음> 와우 개짠다 그 먹자 먹자 드요아 우리 먹을 것도 있지 아, 너무 맛있다 왜 개를 끓여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? 김치 와이 맛이네 와 김치도 맛있다 오 깻잎향 <웃음> 진짜 맛있다. 이거 개들은 너네 사이쪽 하나씩 건져 먹어. 뜨거, 핫, 뜨거, 뜨거. 핫도. 술도 안 먹었는데 나속 풀렸지? 아, <웃음> <웃음> 이런 게 힐링이고 가을이다. 가을 굽게. 제가 국물에 우러나와서 국물 맛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맛있어 이렇게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살고 싶어요 한 번도 다시 느꼈지만 라면은 <웃음> 질린 것 같아 라면에다가 햄 넣어도 맛있고 계란 넣어도 맛있고 꽃게 넣어도 맛있고 새우 넣어도 맛있고 조개를 넣어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망한 요리에다가 라면 스프 넣어먹어도 다 맛있어진 라면에 뭘 넣어야 맛이 없을까 양배추즙 언제부터 차를 입었어요? 안에 입었던 틴데. 아 이거 뜯는 비주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<웃음> 어, 아니 아니 너네 먹어 너네 먹어. 저희서 속속해야죠. 맞아. 엄료개 자꾸 쪽쪽쪽 먹어야 그걸 한다고요 그걸 보여줘. 이거 보고 싶어할것 같은데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, 에요 아니. 너무요. 아니요. 안 돼. 빨리. 우리 요거 이렇게 먹고. 요거 쪽쪽 빨아 드셔요 그거 영상에 안 나오면 서운해 하즘. 슬슬 배불러운데. <웃음> 나중에 먹지 마세요. 라멘당 스코라. 어, 이 가. 그거 엄청 맛있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이. <웃음> 간다, 간다. 어... 짠. 엄청 게살이 매콤한 색으로 변했죠? 개향은 그대로인데 매콤한 라면 향이 딱 묻었어요. 먹어볼까요? 음 <웃음> 아니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냐고. 그러니까 걔는 아낌없이 주는 것 같아요. 대박! 개살이! <웃음> 이를 어떻게? 살코기가 왜 이렇게 많아? 우와. 야 어, 오늘 너네 이거는 너네끼만 먹니? 야 내가 먼저 그거를 한번 하는데 말안 줘? 아? 자기 방송도 일 위야, 막개살 먹어봐. 아니 나도 그거였지. 난 자기 빵 먹어서 안 먹는 줄 알았다. 맛있어? 어. <웃음> 완전, 응. 완전. 봐. 김치 하나 올려서. 맛음 맛있네. 게, 게. <웃음> 와 너무 맛있다. <웃음> 응. <에? 웃음> 살이 걸렸나? 너무 맛있어. 아, 근데 너무 맛있다. 오, 완전 맛있는데 이거 무슨 라면이야? 게 라면 열라면. 아 열라면. <웃음> 게라면이네 아, 아까 국물을 먹다가 살이 걸렸어. <웃음> 좋지? 아 너네도 먹고 먹어. 어. 우리 집다 먹었어. 네? 어. 응. 흘린다고. 음. 아잘 먹네. 맛있잖아. 잘 먹었어요 응? 음, 애들 저렇게 맛있게 먹은 거좀거은거 같아요 그니까 아... 왜왜? 시원하게 리액션 하셔서 <웃음> 오빠 거개한 마리 사 와주고 라면 하나에다가 확 끓여줘야겠다 <웃음> 그럼 더 진하겠다 <찐> 응 <웃음> 해가지고 마지막에 밥까지 말아 먹어도 아, 대단할 것 같아. 요 행복한 맛이었다. 아 맛있어. 다 맛있어. 안격스럽다. 이거 해녀가 걔를잘 뜯어줘서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아, 여러분, 여러분, 아, 여러분도 미안. 여러분도 가. 여러분도 가을꽃길로 맛있는 요리 해드시고 제 채널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